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토픽의 목록을 이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우린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제 클릭하면 그 클릭한 글에 해당된 내용이 출력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뭘할 거냐면 여기에 어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 이 부분에다가 링크를 좀 추가를 해봅시다. 자 우선 a 이렇게 점 찍고 그리고 요 뒤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a 태그가 시작되고 끝나죠? href 땡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 index.php 물음표 id는 예로고의 id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때는 작은 따옴표 두 개를 찍고 점점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row id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걸렸죠. 그리고 그 링크 뒤에는 id 값이 달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릭할 때마다 id 값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title이라고 돼있는것 밖에다가 h t m l s p e c i a l c h a r a c t e r s 라고 하는 함수를 함수 안에다가 title을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id 값의 경우에는 얘를 넣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id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int 즉 숫자로 저장되어 있고 숫자에는 공격적인 코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에는 여러분들이 html 스페셜 캐릭스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됐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url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뀐 url의 id 값을 우리가 index.php로 가져오면 그 i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본문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걸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요? $get id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id 값을 알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 ID를 이렇게 변수로 일단 처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별표 프롬 토픽에 웨어를 붙이는 거죠. ID는 그리고 점을 찍고 뒤에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echo로 sql문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그 클릭한 링크에 해당되는 id 값을 가져올 수 있는 sql문을 우리가 생성하고 있네요. 됐죠? 자, 그럼 이 sql문을 mysqli.query의 입력 값으로 넣어주고요. 앞에는 con을 넣어야죠. 그리고 그리졸그 그 결과를 리졸트 이렇게 뺍니다. 됐죠? 그리고 행을 가져오는데 어, 여기 있는 id값은 이 topic 테이블에서 유일무일한 식별자 즉, 하나의 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y문 같은 걸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mysql i patch 언더바 어소시의 result 값을 이렇게 주면 하나의 행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echo row에 음... title 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행을 출, 클릭할 때마다 그 행에 대한 그 정보들을 가져올,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echo row description 이렇게 하면 어 created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정보들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화면에 표현되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출력을 해보죠. a u 즉 사용자 정보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가져왔는데 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요 1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였나요? 자, 여기 있는 이 테이블, 토픽 테이블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a u 에 적혀있는 숫자 1이거든요. 이 숫자 1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실은 유저의 저 숫자 1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있었어야 돼요. 자, 추가합시다. 삽입을 넣고 id값은 1 그리고 이름은 e 고 o i n g 으로 하는 거야. 뭐 비밀번호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거나, 어차피 우리 쓰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사용자를 한명더 더 추가해봅시다. 삽입 그리고 id가 2 그리고 값은 k 8 8 0 패스워드는 뭐1 1 1아 id는 3 그리고 소리 패스워드는 뭐 이렇게 그리고 실행을 누르면 그리고 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3명의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음. 우리가 지금 테이블이 두 개란 말이에요. 유저 테이블 그리고 토픽 테이블, 이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두 개의 테이블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토픽 테이블 열었고 유저 테이블 열었는데 여기 토픽 테이블에 보면은 오쏘가 1이라고 돼있네요 그럼 이오쏘는이 유저라는 테이블에 아이디 값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어, author의 id가 1이고 유저 테이블의 id가 1인 사용자는 name이 egoing이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ego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글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삽입 id 값이 3번인 글은 title이 어, condition if 여러분들 알만한 if 그리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돼있고 a u 를 제가 이라, 이라고 하고 어 데이트 타임은 아무거나 지정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보기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f라는 제목의 글은 author가 2번이니까 유저 테이블에서 바로 id값이 2인 k8805가 작성한 글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joi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SQL문을 만들어서 자, 여기, 여기서 우리가 직접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SQL 누르면 여기,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SQL문을, 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select 별표 from topic. 즉, 우리는 topic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 topic 데이터에서 래프트 조인을 해서 조인은 결합한다는 뜻이죠. 즉 토픽 테이블 이거 토픽 테이블이고 요게 어 유저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토픽 테이블에 유저 테이블을 조인한다. 결합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뭘 결합시키나요? 유저 테이블을 결합시켜요. 그런데 결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topic 테이블에 author의 값과 user 테이블아 id 값을 결합한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요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topic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가져오는데 그 행에 author의 값의 값과 일치하는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 값의 행을 결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토픽 테이블의 내용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저 테이블의 내용입니다. 이두 개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조인된 거예요. 결합된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author가 1번이면 유저 테이블에 1번 id 값을 가진 행이 옆에 붙고요. author가 2번이면 이렇게 2번 행이 붙도록 되는 것이죠. 마치 서로 다른 테이블이 하나의 테이블인 것 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조인이고 바로 그 조인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테이블에 아이디 값이 토픽도 아이디가 있고 어... 뭐죠? 유저도 아이디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뭔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ID 값에다가 별도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때 여기 수정이라고 되어있는 걸 누르면 여기에 우리가 실행했던 이 SQL문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수정을 인라인 자 인라인 누르면 더 편하네요. 자 여기에서 별표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은 컬럼을 지정하는 건데 별표는 모든 컬럼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은 topic table에 id 컬럼을 가져오고 싶고 그리고 topic table에 title 컬럼과 topic table에 description과 토픽 테이블에 오소를 가져오고 싶지만, 이 오소는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는 사람이 보기 힘드니까, 대신에 토픽 테이블에 오소, 대신에 유저 테이블에 네임을 가져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토픽 테이블에 크레이티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실행.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렇게 내린 요 SQL문에 의해서 id, title, description, name, created 라고 하는 어, 컬럼들만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name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유저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고 나머지 것들은 topic 테이블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 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php 코드 보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php 코드를 주네요. 고맙게도 그럼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행을 선택했을 때, 행이 아니죠. 글 본문을 가져오는 이 코드 이 코드를 우리가 이걸로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 자체는 여기서 이미 보셨겠지만 모든 행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한, 다시 말해서 여기서 클릭한 이 행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면 되니까 이 뒤에다가 WHERE 문에 붙여주면 됩니다. WHERE ID 는 .ID 즉, 여기에 들어온 이 값을 WHERE 문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유저 테이블과 토픽 테이블이 우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유저 테이블도 id란 칼럼이 있고, 토픽 테이블도 id란 칼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d가 유전지, 토픽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토픽 p i c d 라고 하면 이 웨어문은 topic id가 외부에서 들어온 id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해봅시다. undefined index author라고 뜨네요. 에러가 뜨네요. 자, 그러면 20번째 줄로 가보면 자, 여기 a u t o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실행한 이 코드 이 s q l 문 코드 안에는 몇 가지의 컬럼들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저 중에는 여기 있는 a u t o 라고 하는 저 컬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대신에 name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이 올수 있다 라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은 음, topic table과 어, user table을 join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었던 데이터인 것이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들 요거는 이제 다 html special c h a r a c t e r 로 꼭 감싸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귀찮더라도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